다들 배부른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금 추석을 껴서 가족들과 같이 양양에 놀러와 있는데요. 놀라운 김에 왓치인마이백 영상을 오랜만에 찍으면 딱이겠다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오늘도 꿀템 대방출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이 백은 제가 지난 패션 아이템 하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고 브이로그나 이런 데서 간간히 보셨을 법한 제가 요즘 정말 잘 들고 다니는 스탠드 일의 오블롱 백 티니 바질 컬러인데요. 이제 가을 냄새가 조금 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들으면 찰떡이에요. 약간 그 죽은 색감의 올리브 컬러라서 요즘 더욱 손이 더 많이 가고 있어요. 가방 모양 자체는 보이는 대로 굉장히 심플하고요. 그냥 딱 떨어지는 사각형인데 이제 뒤에 이렇게 작게 주머니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안에 보면 은 생각보다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나는 뭐 도라에몽처럼 다 갖고 다녀야 된다 하시는 분들께는 가방의 크기가 넉넉해서 진짜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는 삼각형 모양으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매도 굉장히 깔끔하고 스타일리시해 보입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제 안에 있는 제품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거는 제가 진짜 이제 3년 차가 돼가고 있는 저의 지갑인데요. 이 프라다 지갑은 예전에 마침마이백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만큼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진짜 저의 애증의 카드 지갑입니다. 저는 카드도 들고 다니고 소정의 현금, 뭐 명함, 뭐 쿠폰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쟁이고 다니는 편이라서 그런지 보이는 것처럼 안에 공간이 아주 두둑해서 카드 한뭐 20장까지는 정말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했듯이 3년 차가 돼가고 있는데 정말 정말 깨끗하게 딱히 이렇게 스크래치가 잘 나는 타입은 아니고 하나 아쉬운 거는 여기 이런 금장에 약간 약간에 벗겨짐이 있다? 근데 뭐 3년 정도 됐는데 이게 금장이 안 벗겨지면 그거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컨디션 자체가 너무 깨끗하고 저는 원래 노란색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여전히 잘 쓰고 있는 카드 지갑이에요. 다음은 짠! 저의 에어팟. 요 모양은 딱 봐도 아시겠지만 에어팟 1세대입니다. 에어팟 1세대 쓴지 이것도 진짜 한 3년 이상이 됐겠죠. 나오자마자 그때 샀으니까. 아시죠? 제가 요즘에 에어팟 맥스에도 눈독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과연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너무 비싸니까 요즘에 고민을 많이 때리고 있지만 어쨌든 요것도 여전히 잘 쓰고 있고요. 요 케이스는 이터널 유의 케이스인데 너무 귀염뽀짝하지 않나요? 어쨌든 이 에어팟은 없으면 안 되는 제 백에 필수로 있어야 되는 뮤직 이즈 라이프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롱 차키 차키는 뭐 사실 볼게 별로 없죠. 이 키링은 제 미국에 있는 친구가 이제 선물해준 키링인데 너무 귀엽기도 하고 거수장스럽거나 무거운 키링을 싫어해가지고 안 달고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가벼운 고무 재질이라서 이렇게 들고 있고요. 이 줄은 차를 이제 처음에 살때 같이 주셨던 키링인데 둘다파랑색인데잘 어울리길래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의 소중한 차키도 들고 다니고요. 다음은 짠! 아 이게 좀 비하인드가 있는데 사실 제가 테라브레스 좋아하는 거는 여러 번 영상에서 언급을 했잖아요. 사실 이거는 평소에 백에 들고 다니는 용량이 아니라 여행 오니까 여행가방에 같이 갖고 오는데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한포로 되어 있는 일회용 마우스 워시 테러브레스 거를 갖고 다니거든요. 저는 요거만한 애는 아직까지 못 봐서 항상 백에 구비를 해두고 다녀요. 근데 일회용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나갈 때마다 매번 한다기보다는 조금 장시간 외출을 한다. 외출할 때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카페도 가는 조금 긴 일정이 있다. 이럴 때요걸로 한번 헹궈내면 은 다시 새로운 혀, 새로운 입이 탄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치 제거에는 진짜 얘만한 애가 없어서 백에 들어갈 수 있는 좀 미니 사이즈의 구강청결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거 1회용짜리 사보시면 너무 편하실 거예요. 다음은 요거 곱창. 요거는 카인다 베이비의 스크런치인데요. 보다시피 이렇게 반투명한 화이트 색상에 조금 주름이 많이 잡혀있는 사이즈가 큰 요런 곱창밴드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머리를 묶을 수 있는 길이의 단발, 중단발이 됐거든요. 진짜 많이 길렀어요. 어쨌든 머리를 묶을 수 있는 기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곱창밴드나 뭐 머리 헤어핀 같은 거는 꼭 갖고 다니는 편이고요.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되는 저의 이제 영양제 군단들을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저는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영양제는 맛있어야 되고요. 쓴맛나는 알약 타입은 제가 제대로 챙겨 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꾸준히 까먹지 않고 매일매일 잘 챙겨 먹을 수 있을까 하다가 나는 무조건 맛있는 거를 먹어야지 챙겨 먹는 사람이구나 깨달은 다음에는 이게 전부 다 맛있는 애들로만 이렇게 갖고 다녀요. 이거는 비타마음의 멀티비타민 플러스라고 그냥 종합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딴 다음에 위에 같이 들어있는 요 가루랑 섞어서요. 입에 털어주면 됩니다. 액상 타입이라서 바로 이렇게 확 에너지가 조금 나는 느낌이라 앞으로도 저는 요거는쭉 복용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세 개는 다 포로 돼 있는 그만큼 굉장히 가볍고 그냥 입에 한 번에 털어놓으면 되어서 확실히 맛있으니까 이걸 먹을 때 딱히, 야, 약 챙겨 먹어야하고 귀찮은 느낌이 아니라, 어? 이제 맛있는 후식 먹는다? 조금 오바고해서 그런 느낌으로 조금 새콤달콤하고 고소하고 달달한 그런 애들을 먹는 느낌이라 전혀 약을 먹는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혹시라도 나는 진짜 맛있는 영양제 아니면 정말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것들 한번 챙겨 먹어보세요. 진짜 진짜 맛있는 편에 속하니까 아마 꾸준히 잘 챙겨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짠! 요거는 베이지크의 핸드크림인데요. 사실 워낙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핵건조한 건성인이라서 핸드크림도 필수인데 요거는 최근 들어서 제가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는 핸드크림이에요. 이 베이지크의 제라늄 샌들 우드라는 향인데 우선 많은 분들이 아마 요 기준으로 핸드크림을 고르실 텐데 제가 보는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무조건 향! 무조건 향 좋아야 돼요. 향안 좋은 핸드크림은 아무리 보습이 잘 되고 뭐 좋아 성능이 좋아도 저는 손이 잘안 가고요. 제라늄향의 은은한 꽃향기와 살짝 묵직한 샌날 우드, 자연의 풀향이 같이 섞여 있어서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요. 두 번째는 마무리감이 유분기 있으면 저는 탈락이에요. 또 왜냐면 우리가 뭐 핸드폰도 만지고 노트북도 해야 되고 아무튼 이리저리 전자기기 만질 일도 많고 거울도 보려는데 유분기 많이 남으면 좀좀 짜증나잖아요. 근데 방금 꽤 많은 양의 핸드크림을 발랐는데도 유분기가 딱히 이렇게 번들거리면서 남는 게 없어서 진짜 깨끗하게 흡수가 된다는 게 좋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텍스처인데 너무 묽지도 않은 그렇다고 너무 꾸덕하고 리치해서 잘안펴 발라지는 그 정도의 리치함도 아니다. 그 중간 어디쯤? 그게 가장 베스트인데 사실 그런 핸드크림 찾기가 그렇게 또 쉬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핸드크림을 바르고 난 다음에 특유의 찝찝함 이렇게 막 이렇게 손에 뭐가 묻은 것 같아서 싫다 이런 느낌이 없이 되게 마무리감이 깔끔한 핸드크림에 속해요. 근데 꼭한 번씩 친구들한테 이거 너무 좋으니까 써보라고 화장실 갔다 오면 이렇게 한 번씩 짜주곤 하는데 그러면 다들 다들 좋다고 인모와 칭찬한 그런 핸드크림이에요 이제 마지막 화장품이 남았는데요 또 뷰티 유튜버로서 진짜 알짜배기 화장품들만 갖고 다니거든요 아시죠? aka 립밤 집착녀인데요 요즘 들고 다니는 건 이거 마리오 바데스코의 립밤 민트 립밤인데 이거는 제가 미국 여행을 갔을 때 궁금해서 사와봤던 립밤이에요 근데 우선 패키지 자체가 진짜 마리오바데스크 같지. 그냥 뭐가 없어. 그냥 없어요. 딱히 뭐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가 화려한 폰트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민트 립밤 끝. 그냥 이 브랜드 자체가 그냥 항상 굉장히 직관적인 명칭과 직관적인 그런 패키징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매력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스틱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짜서 쓰는 형태의 확실히 이렇게 리퀴드 제형이라서 일반 립밤보다는 보습감이 오래가요. 지금 100% 자연광인데 보이는 것처럼 보습감이 너무 좋고 리치한 제형인데도 이렇게 마무리감이 번들번들 거리지 않아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은 쿠션. 짠! 요거는 파넬의 시카마누 세럼 쿠션인데요. 한세 통째 쓰고 있을 만큼 너무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쿠션 중에 하나고 집에서 쓰고 나가기에도 좋고요. 수정 화장으로도 기가 막힙니다. 우선 우리가 한번 화장을 이렇게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간 다음에 이 유분기 때문에 지워진다거나 땀으로 지워졌을 때 매트한 쿠션을 올리면 떡져버리는 현상이죠. 그래서 저는 절대 매트한 쿠션은 수정용으로 챙겨 나가지 않고 이 파넬처럼 약간의 속광은 내주면서 마무리감은 조금 반세미매트한? 그래서 수정 화장용 쿠션으로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판넬 쿠션 요거 챙겨다니고요. 아시죠? 저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뷰러. 저는 항상 말하는 것처럼 아이메이크업에서 섀도우나 라이너보다 무조건 마스카라랑 뷰러가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냥 수시로 나갔을 때 이렇게 뷰러를 집어줘서 수정을 하는 편이고요. 빠질 수 없는 컨실러 집착력. 이 더샘의 컨실러 펜슬이 진짜 진짜 커버력이 좋고 제 피부 컬러랑 찰떡이에요. 제가 엄청나게 큰 트러블이 있다기보다는 조그만한 잡티가 많은 편인데 그런 것들은 그냥 리퀴드 컨실러로 팍팍 수정을 보기에는 굳이 그 정도까지는 또 필요 없고 케이키 해질까봐 그냥 이런 펜슬로 이렇게 여기 위에 있는 잡티들 이런 거 하나씩 틱틱 가려주고 뭐 주근깨나 여기에 핏줄들 이런 거 살짝씩 가려줄 때 너무너무 쓰기 편해요. 립 컬러를 한번 수정을 보고 싶을 때 여기 엣지만 이렇게 컨실러를 한번 가려주고 다시 립 컬러 올리면 정말 깨끗하게 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잡티 가릴 때, 뭐 입술 컬러 다시 수정 볼 때, 그리고 눈 밑에 조금 번졌을 때, 그럴 때도 이 펜슬은 국소부위 터치가 가능하니까 정말 들고 다니기 실용성 만땅인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짠! 제가 진짜 이거는 너무 많이 들고 다녀서 민망할 정도로 여기 위에 컬러가 다벗겨졌는데 이거는 하트 퍼센트의 도톰 무드 립 펜슬 2호 크리미 핑크예요. 오늘도 이걸로 립 라인을 그렸는데 약간 오버립 연출할 때 조금 도톰한 립 연출할 때 요거만한 치트키가 없어서 얘는 없으면 불안할 정도라서 절대 이 가방에서 빼지도 않아요. 이 하트 퍼센트도 꼭 들고 다니는 데일리템이고요. 이것도 정말 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즈 펜슬 1호 샤이니 밀넷 펜슬의 길이가 말해주는 것처럼 진짜 이만했던 펜슬을 깎고 깎고 똑 깎아서 이제 이만해졌어요. 그만큼 진짜 잘 쓰고 있고 수정용으로 좋은 이유가 제가 언더 마스카라도 꽤나 좀 진하게 연출하는 걸 좋아해서 항상 언더도 잘 그리고 다니는 편인데 어쩔 수 없이 언더 마스카라를 하다 보면 은 아무리 파우더를 하고 나가도 몇 시간 지나면 눈밑이 살짝 거무티티해지거든요. 그럴 때 얘를 다시 한번 싹 애교살에 발라주면 다시 새 눈이 된 것처럼 메이크업 다시 수정 본 것처럼 너무 깔끔해지고 플러스 애교살 효과까지 같이 낼수 있어서 진짜 진짜 제가 좋아하고요. 요거는 진짜 꿀템이라서 투쿨포스쿨 샤이닝 립내 진짜 사랑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꿀조합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두개 쓰고 있고 오늘도 요 립을 발랐어요. 우선 베이스로는 요거 페리페라의 잉크 더 벨벳 26호 누디플로 이거는 플럼빛인데 베이지가 조금 섞여서 베이스로 아주 아주 예쁜 립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바른 컬러만 제외하면은 전체적으로는 이 컬러를 발랐는데 이거를 너무 전체적으로 다 바르면 약간 떡지는 느낌이 있어서 톡톡 톡. 발라준 다음에 손가락으로 저는 문질문질해서 블렌딩을 하거든요. 입술 주름 부각 안 되게 사이사이 다 메꿔주는 블러리한 마무리감이라서 베이스 립으로 너무너무 예쁘고요. 이 컬러의 요거 딘토의 206번 그라티아라는 이런 글로시한 지형에 조금 더바른 코랄. 저는 이상하게 코랄 바를 때 진짜 더워 보이고 진짜 텁텁해 보이는 느낌 날 때가 되게 많아요. 그 약간의 주황빛이나 웜한 게 잘못 섞이면 딱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얘는 되게 맑은 핑크 코랄에 약간 플럼키가 섞여진 한두 방울 떨어진 그런 컬러라서 여름 쿨톤이 사용해도 너무너무너무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코랄 컬러예요. 두개다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너무 예쁘지만 진짜 이거 두개 조합만 잘해도 진짜 예쁜 가을 립이 연출이 되거든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MLBB 중에 가을 컬러 찾고 계신 분들은 이 조합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이 안에 있던 모든 소지품들을 싹다 털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너무 잘 갖고 다니는 알짜배기 템들만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전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